안녕하세요 오늘은 한자팽글씨 시간입니다 여태까지 궁서체는 많이 써보셨지만 정자체 이제 한자 들어갑니다 한자팽글씨를 쓰시기 좋은 공책은 한자노트도 있지만 국어노트가 가장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밑에 토다는 건 없지만 쓸수 있도록 정갈하게 되어 있죠 연습하기에 아주 좋습니다 한자를 잘 쓰시기 위해서는 너무나 쉬운 방법이 있어서 이것을 오늘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무엇이냐면은 바로 영자팔법이에요 이것은 저희가 서예 컨텐츠에서 올렸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랑을 받았고 이익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자 하나는 모든 획들이 다 들어있어요 행글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더 쉬워요 서예 사람은 이점 하나가 어렵거든요 이것이 그러나 여기선 쉽죠 그래서 오늘 그 8가지 획만 제대로 익히시면은 이제 한글 정자체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정자체 연습하셨어요 이것과 결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우아하고 품격 있는 그리 깊이 있는 그런 문장들을 연습하실 수가 있습니다 첫 획, 점이죠? 그냥 45도 이 각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찍으시면 돼요 너무 쉽죠? 그런데 간혹 이제 이런 글씨도 있죠 삼수변 이럴 때야 방향만 좀 바꾸면 됩니다 또는 밑에 불화변 있죠 그러면 벌어지듯이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 기본만 되면은 어려울 것이 없죠 자그 다음에 옆으로 긋기 옆으로 긋기는 잘 보면은 직선이 아니죠 누의 머리처럼 그리고 웨이브가 그려져 있죠 이렇게 길때는 그렇습니다 짧을 때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하면 됩니다 길령자에서는 짧죠 사실은 그렇지만 여기서 하는 김에 이긴 획을 연습해 놓는 것인데 왜 직선으로 하지 않느냐 직선으로 하면 무력합니다 사람이 만든 것 말고는 직선이 없어요 모든 자연은 곡선이고 웨이브죠 물도 길도 또는 에너지가 흐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에너지가 들어가는 모양 즉 웨이브 이걸 마음에 두시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각도가 옆으로 가지 않고 위로 올라가고 있죠 얼마큼? 약 15도 그쯤 올라가면 좋아요 그럼 왜 올라가느냐? 그냥 옆으로 걷지 않고 왜 올라가느냐? 오른손잡이의 손에서 나오는 수평력이에요 이것이 손이 가슴 중앙에서 나온다면 옆으로 걷겠죠 그러나 오른쪽에 달렸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습하시면 되고 세 번째 획내리긋기겠죠자이내리긋기에서 지금 뭔가 알아채셨습니까? 직선이 아닙니다 그리고 물론 쓰러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쓰러져도 안 되겠죠? 약간의 S자 파동입니다 이것도 이렇게 그렇지만 너무 또 이러면 안 되겠죠? 적절하게 그래야 아까 옆으로 끼처럼 에너지가 이 안에서 생성된다는 겁니다 똑바로 쓸 것, 약간 의입을줄것 이렇게 연습하시면 되는 거죠 이것은 원래 뚫을 곤자예요 곤 하지만 어디 안 쓰입니다 그러니까 뭐 굳이 외우실 건 없고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것은 불똥 주자예요 역시 단어에 쓰이는 거 없습니다 그냥 주자인 정도 이건 일자죠 주, 일, 권그 다음에 뭘까요? 갈고리가 있어요 내려갔고 나서 갈고리가 있었어요 이 갈고리, 궐이라고 하는데 역시 뭐 궐이라는 걸 외우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이거는 왜 해주느냐? 반탄력이죠? 튕기는 거죠 바닥에 퉁 하고 공처럼 튕기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얼마나 각도로 갈 것인가? 이 각도 4 5도면 적당합니다 가령 너무 올리면 뾰족하죠 보기가 싫죠 또 너무 옆으로 가면 좀무디어 보이죠 우리가 올라가는 이유 정확히 말하자면 올라가서 그 다음 획을 향해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감으로 가시면 됩니다 갈고리골입니다 그 다음에 삐쳐올림 이 삐쳐올림은 짧게 그냥 어렵지 않죠 이건 한자도 아닙니다 그냥 올림입니다 삐쳐올림 이렇게 연습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은 멈추지 않았죠 멈추지 않고 빼줍니다 왜? 그 다음 획이 바로 있으니까 그 다음 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혼자 모든 걸다 하려고 그러면은 보기가 싫어져요 무거워져요 그래서 탁 빼주고 착 해주는게 날씬했다가 힘이 들어가는게 훨씬 멋있거든요 사람의 관절처럼 사람의 관절도 가늘어졌다 굵어져야 멋있거든요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자 이제 삐침 삐침은 역시 45도입니다 45도 정도 이것은 조심할 것이 이렇게 휘어지면 안됩니다 끝에 가서 바람에 나풀거리는것 같죠 가벼워 보이고 경망스러워 보여요 그렇다고 멈추면 또 안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획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죠 이 삐침으로 끝나는 글자는 굉장히 드물어요 없는 건 아니지만 드물어요. 뭐 이런 글씨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드문 얘기고, 보통은 이렇게 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사람 인자 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게 그 다음은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그런 의미를 알고 삐쳐 주시면 되고, 이 모양은 무엇과 비슷한가 하면은 어떤 칼, 이거 도검이라고 하죠. 칼하고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칼이 끝이 너무 이렇게 휘면은 힘이 약해 보이겠죠. 멋지게. 자, 그리고 이제 파임 직전에 작은 삐침이 하나 남았어요. 이렇게. 새가 쪼는 것 같죠? 힘있게 탁, 탁. 힘있지만 가볍게. 툭툭. 멈추면 안 됩니다. 역시 그 다음 회이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그러면 아주 우아하고 멋있죠. 그런데 멈췄다가 간다면은 이거 그러니까 뻣짱다리 같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경쾌하게 착착 착. 각도는 역시 별 얘기 없으면 45도 그러니까 옆으로 기 같은 것이 야 15도 정도인데 이런 종류의 획은 대략 45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자팔법의 마지막 가장 중요하고 글씨의 가장 역할을 한다고 할까요? 가장 중요하면서 가장 역할 역시 한 45도 정도 자, 여기서 꺾였다는 걸잘 유념하셔야죠 탁. 가볍게 빼주는데 왜 빼주느냐 그냥 멈추면 재미없죠 장식선이란게 있어요 한글에서도 내려오기 위서 이런 장식이 있듯이 한자 여기서는 이게 장식입니다 이렇게 그걸 이해해 주시면 되고 원래 굵기가 이렇게 굵어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탁 획을 가볍게 빼주기 위해서 이런 턴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해보면 아주 멋있어요 이 획은 조심할 것은 너무 올리지 말것 역시 경망스러워 보입니다 너무 안올리지 말것 이거 뭐 올린건지 만건지 물에 물탄듯 그래도 안되겠죠 자 이렇게 이 모든 자를 연습하실 수 있도록 제가 커뮤니티에 올려드릴 거예요 길량자를 보시고 프린트하셔서 차분히 연습하셔가지고 어 정말 내가 이렇게까지 쓸수 있었나 라고 놀랄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본자들을 또 나중에 보여드릴 거예요길냥자만 쓰시면 약간 지루하니까 종합으로 하면은 네, 이런 모양이 되겠죠 여기서 한번 느껴보세요 이 공간, 이 공간, 이 공간, 이 공간, 이 공간, 이 공간, 이 공간 이런 것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크게 차이 안나죠 멋은 멋대로 부리지만 서로 침범하지 않는다는 것.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조화를 깨는 글씨를 한번 봅시다. 자 여기서 쫙 멋있게 내가 주인공이지. 이것 때문에 글씨는 깨지는 거예요. 또 파임에서 무슨 소리야? 내가 주인공이지. 보기 싫죠. 그래서 이만큼을 넘어가지 않는 겁니다. 조금 끝까지는 허용되죠. 아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요거 설명 안 드렸네. 이 꺾는 자리 있잖아요. 어디서 꺾느냐? 이꺾는 위치가 어디냐 이렇게 위를 보시면 여기 있잖아요 이걸 벗어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벗어나는 경우와 안 벗어나는 경우 지금 이건 벗어났죠 그러니까 오지랖이 너무 넓어 보이죠 다시 한번 잘못된 경우 여기서 이만큼 가서 뺐다 아, 지나치죠 질질 끌리죠 여기서 여기서 꺾는 게 좋았던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여기서 그러면은 자기 품 안에서 동작이 잘 제어된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자길령 여기까지입니다.